자 여러분 이제 알약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알약은 예, 알약은 알툴바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쉬프트키 두번 누르고 알툴바 예. 혹은 쉬프트키 두번 누르고 알약 예. 이렇게 해서 바로 거기 나오면 밑으로 내리고 엔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알약에서 이제 보시면 공개용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. 누르세요. 자 하단에 하단에 나왔죠. 네. 어떤 분은 요 아래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요런 a c t i v x 창이 그러면 실행을 하셔야겠죠. 자 실행을 누르고 그러면 다운로드 창이 예, 나오게 예, 되겠습니다. 자 알약 프로그램을 전 종료를 해야 되겠네요. 예, 종료를 하고. 자면 확인.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동의 예 동의하세요 자 이거를 풀고 하단에 이런거 나온 거 있죠? 이거 다 풀어버리세요 자 빠른 설치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눌러볼수으면 어떡합니까? 이거 가야지 뭐 그러면 설치가 막 되고 있어요 설치되고 있네요 기다리세요 자 캡처 안한다 어, 확인 오픈캡처 제일 좋아요 업데이트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업데이트를 어.. 반드시 누르시고 자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고 자 우리는 요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PC 최적화입니다 자 PC 최적화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렀어요 자 이쪽에 PC 최적화 또 있죠 예또 누르세요 빗자로 예, 들고 서 있네요. 자, 여기 보시면 두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. 전체 선택 한번 하시고, 요거를 바로 정렬을 한번 하시고, 자, 전체 선택 누르고, 또 한번 체크하시고, 검색 시작 자하라오르고 여기, 어, 여기 예, 이거를 좀 내려놓습니다. 자, 내려놓고, 자, 이번에는 PC 관리를 할 차례입니다. 자, PC 관리 클릭. 그럼 우린 쓸건 딱 두개뿐이 없어요 요거하고 요거 두개만 하시면 돼요 두개만 자쿡 누르면 뭐라고 하쭉 나오는데 다른건 다 건들지 마시고 이거 두개만 남겨놓고 나면 다 죽여버리세요 다지워버려요 그래서 이름 클릭하시고 다 선택 됐죠 밑에 하나 둘 요것만 풀어놓으세요 요것만 풀어놓으세요